버지찬 피했다 이겼다 죽이냐 마냐네 거의 끝낸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아, 이맛 온라인 뜨대. 아, 이 빨리 죽으니까 체력이 없어서 법이 찍자. 근데 방금 좀 내절하긴 했어요. <웃음> 네 우선은 하지 말자 우선은 좀 나중에 아 그냥 편 불파밍 이제 이런면 우선 상점에도 해가지고 좋구나. 지금까지? 어, 다 아니 근데 도발 여기다 걸었네 미친놈인가 이게겠지 뭐. <웃음> 뭐 도발이 어디고 잔시고 그냥 이게겠지 와브각시종 그 레전드 하이 하이 파이 문 없어... 아개소네앙주어래도 계속해. 가! 쨍 보바보보보보보보밤보바보보보보보보밤보보보보보보보뭐보보뭐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어, <웃음> 이게 뭐냐고요? 한봐 보세요. 멀로 능력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게 뭔 덱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문치 키타 카드입니다. 한문치 키타 카드! 왕왕왕왕왕왕왕 g wang, wang, w a あ ه っ